secret yeeung sang, b o n i n d o o n g fan yeeung sang, vlog, asmardong, total nega e benefit yul nu liul su i t s u b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e eed haju se y o